보기, 아웃스 특이하 거. 이거는 라인이 와, 돼, 이게 이이운스가 이게, 이게 업 상태에서 업 다운을 해야 다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뜬할때원바운스야 <웃음> <응. 돠이> 네, 네. 네. 이때. 어. 어. Oh, 아, 원바운스 근데 이건 대인이 다운이 두거두나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나는 눈눈눈 <웃음> 몸으로 하잖아. 아 발로 가죠. 아 여기 그냥 펜션에 잡혀있어요. 아 이건 그냥 아예 그냥 홀딩 네, 홀딩인데 약간의 어, 방식이 있어줘야 하는데 어, 아, 아 홀딩 와 어렵다. 와 아, 이게 괜히 나오는 게아니구나 이거 이러 이런 그런. 오이럴거나 지금 약간 느낌 나야 돼. 나 나지. 아 여기를 홀딩하면 고게 나의 소고 제자들. <웃음> 아니, 나 항상 궁금했어. 나도, 나도 나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싶은데 느낌이 안 나는 거야. 나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느낌이야. 침정한 <웃음> 스승님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마스터. 마스터, 마스터.